근데 저 진짜 질문하고 싶은 거 생겼습니다. 뭔데 뭔데?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나요? 와 진짜 궁금해! 진짜 궁금해! 진짜 궁금해! 아! 아, 가능합니다? 저오키니 형한테 전화하겠습니다. 저 병민이 형한테 전화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급 A급, A급, 퀄리티. <웃음> A급 퀄리티를 <웃음> 만들어가는? 비급 감성! A급 리플 에세요아 겁나 이상해! 좀 멘트 까리한 거 없나? 아, 평소에 약간 이런 모르는 거 있으면 어디다 약간 질문하는 편이에요? 요즘 MZ세대들은 궁금한 거 있으면 유튜브에 검색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요즘 그것도 있어요. AI. 저는 말만 번지르하고 글을 잘못 써가지고 혹시나 논란 생겼을 때사과문그 <웃음>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게 챗GPT라고 해요.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은 항상 몇 명씩 올리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오늘 챗GPT로 한번 뭐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멘트를 한번 챗GPT에 물어볼까요? 오늘 유튜브 오프닝 멘트 알려줘. 많이 추천해주는데? 그러니까. 이걸 진짜 알려준다고? 나 처음 해봐요 이거. 안녕하세요. 리플스 새로운 영상이 곧 시작됩니다. 함께 일상의 작은 희로애락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웃음> 시작해볼까요? Let's go! 제가 한 꿀팁을 하나 알려 제일 처음에 이거 먼저 해야 되는데요. 죄인이라고 불러. <웃음> 뭘 한번 물어볼까요? 일단 우리 채널? 리플S 채널 알아? 해보자 네 리플S 채널은 한국의 유튜브 크리에이터이며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작은 순간들을 다루는 채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리플S 채널은 대한민국의 유튜버로서 주로 게임 콘텐츠 뭐지? 게임 콘텐츠는 아닌데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작은 순간들을 다루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 여기 목소리도 많이 보는데 우리가 연애연영 얘기하는데 작은 순간이 아니거든요 연애는 또한 채널의 영상은 매우 고퀄리티로 제작되어 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맞다 생각해요. 아, 저는... <웃음> 저도요. 우리 멤버들 관련해서 물어봐도 얘네들이 안와 그러면? 유튜버 김영둥에 대해서 알려줄래? 너 신곡 언제 나와? 저월 5일이요. 너 신곡 제목 뭐야? 스트로베리요. 유튜버 영둥이 신곡 알려줘. 제가 얘기로 유튜버 영둥 님의 편채노래는 골목길... 뭐 <웃음> 이거... <웃음> 진짜 그냥 막 하는데? 아, 이 자식아, 영둥이 신곡은 t h r o 이다. 지식 교육했는데 우리? 좋아요. 아이! 아이! 아니야 이거!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웃음> 유튜버, 그냥 나눔미도 알아? 알아 몰라. 일본의 유튜버로 주로 일본의 애니메이션, 게임, 아, 음악 등의 리뷰와 소개, 코스프레. <웃음> 아스프레드 네. 채널의 구독자 수는 80만 명. 와.. 진짜. 우와, 개. 비플보다 너무... 낫네! 아, 진짜 언제 그렇게 올라갔어 당신에 대한 정보 어떻게 취해야지 나올까요? 20만 응. 유튜버에 대해서 알려줘. 진짜 고집, 똥고집이네? 그냥 지 아는 거 아니면 패익거리네 주주주세요. 주주주세요는 좀 유니크해서 알 수도 있어. 주주주세요는 김주연이며 박주연인데? 유튜버 주주주 세유님이랑잘어울리는 남자가 누구인가요? 과거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아아 하나 뭐 대충 덧붙이자면이게는 그냥 틀린 정보 막 내뱉는 애예요 현재 연예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라고 있기 때문에 정보 저, 제공해드릴 수 없습니다 요는 좀 아는데? 유진씨가 있어 리유진 어떤 사람이야? 저 아, 아니에요 이거 댄서이자 가수이며 대표적인 예능 <웃음> 프로그램 프로듀스 어? 와? 그녀는 무대에서 타고난 춤 실력과 맞죠? 매력적인 네모 맞죠? 아직 우리가 이제 챗 GPT 친구에게 이걸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될것 같아 요 그럼 살짝 좀유명하신 유준호 씨를 해볼까요? 대한민국 유튜브에 92년! 맞지 않아? 89년생이에요 아 그래요? <웃음> 다 게임이래 FPS요? 진짜 하나도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웃음> 이런 컨텐츠도 없는데 준호 요 유준호 누구랑 결혼했더라? 누구 나오면 레전드다 이거 <웃음> 오 오.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목소리> 뭐야? 뭐야? 뭐야? 누구라고? BJ 누구 누구? <웃음> 아가리님이랑 결혼했다고요? 2021년 5월 9일에 유튜브 이제 BJ인 아가리 씨와 결혼하셨는데? 다왜 하필 이름이 아가리... <목소리> 아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검색하면 안 돼요? 진짜... 진짜 설마... 설마... 안녕하세요? 으아! <목소리> 으아! 뭐야? <목소리> 아, 아, 뭐님! <뭐야? 목소리> 아, 진 들어가 봐, 들어가 봐. 아니야, 아니야. 이 사람 아니야, 아니야. 어, 근데 진짜 소름 돋아. 끝말잇기 해보자. 껏 마리게? 우리 끝말잇기 하자. 좋아요. 끝말잇기 시작합니다. 사과, 과육, 육수, 수육. <웃음> 육성, 성욕, 욕구, 구역. 에서 <웃음> 잘한다! 끝말잇기를 아 한다고? 사과? 과즙! 집 없잖아. 뭐 있나? 집색이 뭐야? 집색집색 집색? 아, 집의 색. 아, 아, 아 뭐야. 합성어. 에이, 합성어 안 되지. <웃음> 내 A 는 합성어가 아니라 단일 단어입니다. 긴받네 개킹받네. 진짜 긴받네어뉴 진스 아니라고 물어보자. 너뉴 진스 알아? 에? 뭐야? 아 가수라고 해야 되나 보다. 너 아이돌... 아이돌? 뉴 진스 알아? No. 우와 진짜 뉴 진스를 모른다고? 새 이거 진짜 안 되겠네? 그럼 지금 생각나는 질문이 하나 생각났어. 뭔데? 홍대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한번 물어보고 어. 뉴진스의 하이보이오 하는지를 봐요 <웃음> 홍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어떻게 가야 돼요? 뉴진스의 하이보이오 이거 없으면 제가 주입시켜버립니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아, 아 개노잼이야 진짜 이 색? 야이 자식아 물어보면 뉴진스의 하이보이오 라고 해야 돼 뭐 제가 알기로 뉴진스는 아이돌 그룹이 아니면 하이포이라는 용어도 저에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거 너 사과문 올려야 돼 그렇게 말하면. 맞아, 야이 우리가 대신 사과할 수 <웃음> 없잖아. 뽕대로 가는 법한번더 말해주네. <웃음> 얘가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응이 재밌는 거야. 인터넷상에 누군가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지만 거기다 욕을 해도 얘는 상처를 안 받으니까 막 싸울 수도 있고. 얘기 지금 욕 사실 겁나 받고 싶거든요. 해봐요. 어, 무슨 이미인지모르는데 봐봐 얘가 너무 착해. 짱이라고 해봐요. 저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로서 상황에 맞지 않는 비속어와 욕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거 욕하지 말래요. 서로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좀 해달라는데요. 이나 잘해, 이 자식아. 없던, 없던 논란 만들기? 어. 뒷광고 사건에 대해 알려줘. <웃음> 진짜 있었던 거 아니야? 제리, 유진은 <웃음> 진짜 있는 것처럼 얘기해.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뒷광고를 하진 않았다고 말해주네요 아, 저, 유, 유진인데 잠깐 받아 봐도 돼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해명 좀 할게요. 네. 저 뒷광고 논란이 있다고 하던데. 이거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한 거야. 뒷광고 논란 해명까지 하셨다던데? 해명하셨다던데요? 아, 네. 어, 저는 아쉽게도 제 유튜브 채널에 광고가 없고요. 아... <웃음> 근데 그딴거도가 쳤는지 저한테 걸리기만 해보세요. 저는 절대 아닙니다. 그거 PD님 있었어요, PD님이. PD님이 추천해주셨습니다. PD님이 하라고 했어요. 댓글 그러면 PD님 분명 깜빡고전해 네, 알겠습니다. 네. 리플S, 미래에 대해서 말해줘. 채널이 네, 채 100만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해? 콘텐츠 질과 양 개선. 그렇죠질 중요하죠. 당연한 말 해라, 이렇게. 진짜로? 오! 오 유튜브 외에도 다른 SNS를 통해 채널을 홍보하고 시청자와의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근데 우리 진짜 해야 돼. 우리 약간 영상 재밌는 부분들 쇼츠로 만들어서 맞아. 올려야 돼. 저희 어차피 영상 올리니까 영상 쇼츠로 좀 짧게 해서 틱톡 이런 거 올리죠? 어, 광고 캠페인이요? 광고는 환영이죠. 꾸준한 콘텐츠 제작과 높은 품, 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또한 시청자들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팬들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이런 노력과 끈기를 가지고 있다면 리프레스의 채널이 좋은 성과를 이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앞으로 이거 두 가지를 좀 채워서 100만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 마지막 마무리 멘트도 이 친구에게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유튜브 엔딩 멘트 추천해줘. 오딸고 간결하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새, 어느새 이만큼, 이만큼 성장할 수 있게 해준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 <웃음> 귀여운데? 지금 <웃음> 두신 같아.